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참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청기 12년 천력 3월 1일 제62회 참부모님의 날을 맞이하여 참부모님 기념관에서 장자권참부모권 만왕의 왕권을 승리하신 만왕의 왕 참부모님을 모시고 참부모님의 나를 경축드리기 위해 참 아버님 대신자 상속자 후계자로서 승리하신 이대왕님 양이분께서 집전하시는 가운데 영육계의 참가정 참자녀님과 승리하신 국진감사원장님 네분 6대 성현님과 영육계를 대표한 축복 중심 가정들이 종족 왕과 왕비들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직접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참석하여 경축 드리는 자녀들도 있사옵나이다 회개하는 심정 갖고 경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위로 받으시고 온전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 그리스도를 땅위에 보내주시기 위해 한민족을 택하셔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심정과 참사랑 가운데 효자, 효녀의 길, 열녀의 길, 충신의 길을 심정적으로 교육하신 터전 위에 아벨권 기독교인들 가운데 보내주신 분이 재림 그리스도이신 문선명 참아버님이셨습니다. 준비된 무리들이 주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순종하며 참 아버님을 모시고 효자 효녀의 길 신랑이신 참 아버님 앞에 신부로서 열녀의 길참 아버님을 만왕의 왕으로 모시고 충신의 길을 가야 할 그들이 오히려 불신의 길을 감으로 참마버님께서는 만개의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뜻기를 개척하시며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억울한 감옥의 길도 피올림의 길도 핍박의 길도 감내하시면서 사탄권에 떨어진 무지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일생을 참 사랑의 삶으로 일관하셨으며 축복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없는 참부모님의 참사랑 앞에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부모님의 참혈통을 중심 삼고 3대왕권을 세워주심 앞에 감사를 올립니다 삼대 왕권과 참 가인과 아벨이 1차 7년 노정을 동북 펜실베니아를 중심 삼고 소생적 섭리를 성리적으로 이루시기까지 참 부모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길을 표본으로 본보기 노정을 그어 오시면서 완성 완결 완료하셨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올립니다. 2차 7년 노정을 서남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중심 삼고 해양권 섬리를 출발하시고 런닝 브랜치 마리나에 자유반석 캠프장을 세워 18일 봉원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대왕님께서 연두표로 허락해 주신 환란 중 하나님 철장왕국 태평성대를 성리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고 역사의 종말기를 맞이하여 사탄 권는 환란 중에 종말을 맞이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부모님 3대왕권과 참가인으로 승리하신 감사원장님을 모시고 종조왕과 왕비들이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 순종하여 충효열애 승리자들이 되어 하나님 철장왕국 태평성대를 실체적으로 실현하여 참부모님 영광을 더 높이 찬양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옵니다 참아버님께서 미국에서 40여 년 동안 정성 들이신 성리적 기대 위에 트럼프 대통령을 세워주시고 6대 성회님께서 준비하신 아벨건 기독교인들과 종교인들과 하늘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을 연합시켜 미국을 중심 삼고 전 인류를 예수님, 참 아버님의 성령 역사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진행되는 모든 식순을 맡은 아들, 딸들 위해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족함 없이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면서 축복 중심 가정 이상열 이름으로 보고 들리오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주.